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최근 발표된 감세한 대부분을 처리하자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급등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영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등 영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입어 미증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 이상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융주의 실적 개선 지속으로 메타버스 클라우드 관련주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매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이 되었네요. 원인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여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하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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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9%, 매도 41%로 매수가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9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8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9 0 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 0 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8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 후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